<웃음> 이 옆에? 이거 처음 는 건데 이거 요즘 하는거야 아우디비 로 피부 관리하는 가 그게 가능해? 미다 우리도 같이 하자고 해볼까? 울트라웨이브에서. 이어 관리기 이어 패스를 협찬해 주셨어요. 얘들아 이거 뭐지? 먹는 건가? 이거 이어 패시야. 패트 귀 관리를 도와줘. 산책은 너무 좋아. 빠꿍 날씨도 너무 좋고. 미호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. 집에 가면 발사탕 또 먹을 거지. 이오피케어, 나갔어 그래, 이오펫으로케어해줄게 아, 관리 아, 는강 아, 지야잘 아, 은 이어팻, 케이스, 충전기로 되어있어 깔끔하다 충전은 오힌 단자로 하면 되고 먼저 좁은 쪽 LED는 귀 염증 관리에 사용하면 돼 넓은 쪽 LED는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어 프레시도 있어서 피부를 쉽게 확인할 수도 있고 캡은 LED를 더 넓게 조사할 수 있어 강아지 피부 케어에 도움을 줘 이어팻을 하루에 5분씩 사용하면 귀 염증 완화에 도움이 돼 정말? 블루, 레드 두 개의 LED가 있는데 블루 LED는 귀 속의 세균 및 진균 감소에 도움을 주고 레드 LED는 세포 재생과 통증 염증 억제에 도움을 준대 무소음 기기라 거부감도 적어 아무 느낌 없는 같아. 관리받는 기분 어때? 너무 좋아. 27에서 28도 시 저발열 기기니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. 집에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한 것 같아 미호 자는 거야? 또 뒷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해 활용성이 좋네 발사탕도 관리하자 미우가 예민한데 정말 가만히 잘 있네. Two weeks later. 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. 친구들아 미리미리 관리해봐. 하루 오 분이면 충분하니까.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.